네, 안녕하세요. 예수님 이야기의 오명석입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크리스천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상황을 겪었던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미국 대 이라크의 역사를 보면 같은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그 과거의 패턴을 보면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이는데요. 그 과거에 있었던 패턴들을 말씀드리면서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충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전사들은 고아가 된 아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등에 업고 다니면서 케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존재 고아들에게 코란을 외우게 하고 이슬람 교육과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그들이 바로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자라납니다. 그들이 탈레반입니다.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교회가 반항하지 못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탈레반이 2001년 9월 11일 날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미국에서 9.11 테러를 일으켰고 전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그두 번째 역사는 2003년 3월 3일에 시작된 미국 대 이라크와의 전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50만 명 이상이 생겼다고요. 처음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근본주의 무슬림에 의해 길러진 고아들이 10년 뒤에는 세계를 위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잘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1년 뒤인 2014년 6월 19일에 이라크 북부에서 IS가 탄생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전쟁으로 인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와 가부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탈레반, IS 세력 같은 세력이 또다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 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과 교회가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